오은 어 제가 친아 언니랑 또 강남역으로 놀러 갈거예요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해야되는데 제가 눈썹을 탈색을 밝게 하는 바람에 <웃음> 눈썹이 다 없어졌어요 충격적이죠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가 파운데이션 이게 옛날에 써봤는데 커버력도 괜찮고 지속력도 괜찮고 로드샵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제가 마음에 드는 색도 제가 딱 좋아하는 색이에요. 너무 핑크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얼굴에 트러블이 많지만 어, 오늘은 뭐 그냥 안 가릴 거라서 <웃음> 오늘은 가리지 않을 거라서 이 커버력이 좋은 제품을 바를 거예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소리가 약간 잠겨있죠. <웃음> 나만 느끼는 건가? 파우더는 역시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죠 일단 코를 제일 중요한 코코 옆부분 이렇게 해줘야 돼요 비오는 축축한 날씨이기 때문에 적당히 해줘야 돼요 피부가 더러워 보이기 좋은 비오는 날 됐습니다 그 다음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로드샵 아이브로우가 없어서 지금 이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맥 아이브로우 스타일러 홀링이라는 건데 제 머리색이랑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눈썹이 너무 밝아버려서 지금 이거 해도 눈썹 없는 사람 같아요. 눈썹은 거의 일자로 거의 일자 모양으로 그릴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상승형으로 그렸다가는 아주 센케가 돼버릴 거기 때문에 전 세우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눈썹이 없으니까 눈썹 모양 바꾸기는 좋아요. 자, 눈썹도 된것 같습니다. 눈화장을 할 건데, 에뛰드에서 이번에 저한테 선물을 몇개 보내주셔서 다 써보려고 그러거든요. 신상 보여드릴게요. <웃음> Look at 켓마이 아이즈 낙엽이 대구루루루라는 색인데요. 이름이 귀엽죠. 이거를 베이스 섀도우로 넓게 넓게 사용해줄 거예요. 약간의 골드펄이 들어가 있는 섀도우예요. 귤색의 골드펄. 음, 생각보다 예쁜데요. 저는 발색이 별로 약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좋아요. 발색 진한 게 좋거든요. 이쁘다. <웃음>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 채도도 높고 이렇게 베이스를 칠해줬는데 <웃음> 진짜 이쁘죠. 와, 마음에 들었어. 다음엔 이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메이플로드라는 신상 팔레트를 쓸 건데요. 붉으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다크톤의 섀도우인 것 같아요 약간 어반케이네이키드 디 히트가 생각나는 그런 팔레트예요 약간 무슨 색을 써야 될지 고민해야 될것 같아 <웃음> 왜냐면 오늘 다크 그렇게 다크해지기 싫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가운데색을 한번 써볼게요 오늘 음영은 조금만 오늘은 세지기 싫은 날이에요 아까 그 귤색 골드펄 거기에 떼구로르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약간 붉은 느낌이네요 있 다행히도 채도가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붉은 화장이 됐어요 저는 언제나 붉은 화장이죠 이 팔레트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붉어서 이걸 사용하면 은 붉은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붉은 진짜 메이플 단풍 느낌 이렇게 해줬어요 그 다음엔 이 컬러를 써서 눈두덩이랑 애교살을 밝혀줄게요 이거 약간 핑크 베이지 같은 그런 컬러에 골드 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실버 펄 눈두덩이는 살짝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쁜 컬러가 막 이렇게 묻히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러니까 만 포인트 가운데 살짝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눈두덩이, 애교살 이것도 여기 눈동자 3분의 1 지점까지만 전체 파지 말고 여기까지만 포인트를 줄게요. 눈 앞머리랑 마음에 드는데요? 약간 가을 여자가 들가고 있어. 요 다음에 아이라이너는 롬앤 이지드로 아이라이너를 쓰겠습니다. 오늘은 살짝 이런 식으로 얇게 선으로 살짝만 뺄게요. 눈매를 따라서 이렇게 웃었, 웃었을 때 이렇게 되는 <웃음> 뭔 말이야. 이거는 덧칠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다다 다 부스러져요. 근데 한 번에 그리면 좋아요. 아이라인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다시 이 팔레트에서 여기 제일 다크한 제일 진한 색으로 콕콕 찍어서 아이라인 여기 빈자리를 이 끝과 이어지게 끌줄 거예요 약간 붉은 그림자를 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라이너도 자연스럽게 오늘 세지기 싫다 했는데 조금 세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더도 살짝만 더 약간 트임식으로 은은하게 깔아주세요 중앙에도 살짝만 연결 은은하게 그리고 이제야 컨투어를 들어갈 건데요 제가 항상 쓰는 에스쁘아 컨투어 파우더 라이트 그레이 먼저 이목구비 윤곽을 잡아줄게요 가나 이렇게 아이메이크업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하면 은좀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것 같아 화장 무드에 맞춰서 오늘 뭔가 호랑이 같지 않나요? 약간 호랑이 같아 이정도 입술이 두툼해 보이게 밑에 입술도 이제 얼굴 외곽을 칩시다 자작가져라또 음, 뾰족해요 이게 이렇게 치고요 이마도 자연스럽게 <웃음> 뭔가 골룸 같은데? 자, 다된것 같아요 그리고 블러셔는 펄 때문에 살짝 과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발라보려고요 아까 발랐던 <웃음> 루앤 마야이즈 낙엽이 떼구르르 이거를 볼 블러셔로 한번 해보려고요 색깔이 너무 예뻐서 쓰는데 펄감이 생각보다 살짝 저는 펄을 좋아하니까 뭐 화려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간 도전 정신이 좀 있는 성격이라 어못쓸 정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 여름에 이런 펄에 하이라이터가 있었잖아요 딱그 정도. 근데 화면에는 잘안 나오네. 이렇게 해야지 보이나? 딱그 정도 빔, 비마이 라이터 느낌의 그런 펄이라서. 전, 저한테는 괜찮아요. 그래서 딱 쓰려면 대신 여기까지 쓰면은 좀 이상할 것 같고, 이 중앙부 정도까지만, 한이 정도까지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블러셔로 쓸 거면은. 난 마음에 드는데. 저는 블러셔로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색이 너무 예뻐 보이죠? 이렇게 멀리서 찍으니까 색도 보이네 기울 잘팔것 같아요 괜찮죠? 저는 지금까지 완전 마에들 완전 마에 들고 있어요 에뛰드 신상 잘 만들었네요 예뻐요 이번 가을 거 다음은 제 마스카라를 안 했는데 이것도 이번 신상이에요 에뛰드하우스 래쉬펌 볼륨 마스카라 메이플 브라운 원래 그냥 브라운색밖에 없었는데 이번 이번 신상으로 아까 그것들과 같이 메이플 브라운색이 나왔대요 근데 제가 아직 브라운색도 안 써봐서 뭐, 차이점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겉으로 보기엔 이게 좀더 붉은 브라운색인 것 같아요 벽돌색 요즘같이 비오는 날에는 이렇게 컬 고정력이 좋은 마스카라를 써야 돼요 제가 브라운 마스카라를 잘 안하는데 오늘 이걸 쓸 거를 예상 못하고 블랙 아이라이너를 써버렸네? 근데 괜찮아요 이 나름 매력이 있어요 어, 근데 오늘 화장이랑 잘 어울리네요 이 마스카라가 이렇게 언더도 칠해줍니다 저는 원래 마스카라가 되게 티 나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브라운 색으로 해야 하니까 신비롭긴 한데, 색은 진짜 예쁘다. 대신 속눈썹이 조금 묻히는 감이 있죠. 뭔가 이렇게 속눈썹까지 붉으스름하니까 뭔가 모환적인 그런 느낌이 드네요 <웃음> 자, 이제는 립 메이크업을 할 건데, 웜톤 가을 색상으로 유명한 조합을 쓸 거예요. 블랙루즈. 떨어지는 장미랑 센치해진 겨울밤. 저도 이걸 한번 써볼 건데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사놓고 블링 로즈 떨어지는 장미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꽤 빨간데 이렇게 발랐습니다. 음, 이쁘네요. 이렇게만 발라도 오늘 화장 이쁘네요. 하지만 센치해진 겨울을 발라야죠. 이게 예, 센치해진 겨울밤 품절 대란이 났던 컬러죠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처음 발라봐요 사놓고 음 이런 색이구나 약간 가을 웜톤 웜톤 계이 버건디 색깔 같은 생각보다 매우 갈색이진 않네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쁜 것 같아요. 어, 오늘 화장 마음에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릴리바이레드 어, 아우라빔 약간 노란빛이 도는 하이라이터예요. 하이라이터까지 웜톤으로 마무리를 해야죠 제가 한때 좋아했던 하이라이터예요 이마 광대 광대님 이미 펄이 있으니까 그냥 톡톡톡톡 옆광대 쪽만 해주고 입술 하이라이터 그리고 턱이 정도만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완성 머리는 이렇게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추노 같죠? 아 이게 근데 그렇게 나쁜 머리가 아닌데 뿌리가 자라서 그래요 근데 전 이렇게 그냥 나가려고요 귀찮아 비도 오고 메이크업만 잘돼도 그게 어디예요 그쵸?